2020년 11월 17일 여행 30탄 스타트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까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와.. 미쳤다 식당 같아요 식당 와.. 실례합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들렸었거든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아, 뭐 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그래도 들어갑니다 잠깐 실례좀 할게요 아 잠깐만, 나뭐 자꾸 뭐 하도 막 환청 들리는 것같아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저기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아, 기운 쎄다야좀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와, 잠깐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와, 잠깐만. 이 층에 나는 어제 2 층을 안 둘러봤어. 왜냐면 시체 있을까봐. 이층 시체 있을까봐 둘러보지도 못했어. 제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와! 어? 저,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도망가지마. 도망. 어? 이층 올라갈 계단이 없는데? 아까 제 모형물 뭐 있지 않았었나? 와, 아, 진짜 미쳐버리. 아, 엄마. 엄마 말잘 들을게요. 이제 편식 안 할게요. 엄마 이제 나 편식 안 할게. 어? 뭐 뭐있는데 누구요? 가까이 있다. 잠깐만, 여러분들, 엄청 가까이 있어요. 누구세요? 아, 혹시 두 분이 계십니까? 누구 있죠? 거울에 비칩니다. 다에다 다 거울에 비친다고 했어요. 어, 뭐야? 아, 아, 이게 더 아프다. 이게 더 공포다. 아, 일단 확인.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거기 계시죠? 우리 얘기로 할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얘기로 해요, 얘기로. 혹시 여기 주인이신가요?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주려니까 제가 여기 와서 혹시 많이 화나셨나요? 그러면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그건... 일... 아니야 여기 혼자 어어 어, 뒤에 또 누구야? 제발 한번 봐 주십시오. 어디 있어, 아까? 와, 장난 아니다.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우와! 저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이면 됩니다 진짜 잠깐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층 좀 있다가 갈게요 잠깐만 1층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기운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아, 어, 저 나가겠습니다. 아, 어, 저 나갈게요. 저 나가겠습니다. 아, 어, 우와! 아! 어! 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했아서이야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거묵묵묵거묵묵묵묵묵묵묵묵묵묵나 이층 나... 어? 나 2층 갈게. 이층묵묵묵묵묵인거 진짜로. 혹시 누묵묵묵묵묵묵묵 계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있어요? <웃음> 당신 누구야? <웃음> 누구야 당신? <웃음> 더 해봐 <웃음> 하지마 당신 가라겠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진짜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런 단계? 이건 뭐로 받아들여야지? 나 지금 잠깐만. 아무것도 없는데 었 방금 죽금 전에..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래 있으라 해도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 계세요. 저 들어갑니다. 어이 거기 계신 고마야 너 봤다 내가 자 어디야? 어? 와 사방에서 난리구나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어디냐? 어디? 우와! 아하이! 어? 오우 아 아, 잠깐만. 오, 아, 어디 있어? 어? 어디? 우와!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 으아악!! <놀람> 으아악!! 그만해 자 이제 그만해 차한 대도 진짜 분명히 한계가 있어 내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했어 그만 얘기했어 이제 Oh! Oh! Oh! o h you <sighs> 어? 어디야? 안 보여! 아! 아! 엄청 마먹고 엄청 아파